안녕하세요 보험가님 어깨위의 요정 MC레이라입니다 보험가님 다음 주면 벌써 추석인데요 추석 연휴인 만큼 검은사랑 모바일 업데이트는 없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님들을 위해서 제가 9월 3주차와 4주차 이벤트 소식 뽕땅 들고 왔습니다 풍성한 추석처럼 풍성한 추석맞이 이벤트 소식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벤트 정말 많으니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아히브의 그리폰 추가 등장 이벤트 기간은 9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9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앞서 업데이트에서 소개해드렸죠. 신규 월드 우두머리 아이브의 그립폰이 추가가 됐는데요. 기존 등장 시간인 화요일과 별개로 이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에도 추가로 등장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월드 우두머리 만큼 더욱더 즐기실 수 있게 등장하는 이벤트니까요. 출연 시간에 꼭 맞춰서 제압해주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 보험관님 추석 기념 상점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기간은 9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9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펄 상점, 추석 기념 상점으로 들어가시면 펄, 협동 포인트, 마일리지, 은화를 사용해서 다양하고 필요한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이번 추석 기념 상점도 알찬 상품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매주 매일 방문하셔서 이용해 주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 소식 약과 모으기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접속 유지를 30분, 60분, 120분, 180분, 또 240분까지 해주시면 각각 약과를 하나씩 얻게 되는데요. 이 약과를 모아서 원하시는 보상으로 바꿔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 준비된 보상으로는 무려 짠! 혼돈 장비함 보이시나요? 혼돈 등급, 주무기, 갑옷, 신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 혼돈 장비함이 있고요. 또그 외에도 아크라드, 태고, 장신구 상자가 또 무려 두개 블랙펄 1,000개, 차원의 수정 상자, 혼돈의 결정 등이 있습니다 추석 식탁만큼 푸짐한 보상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모두 다 받아가세요 단각 보상마다 교환 횟수가 다르게 제한되어 있으니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네 번째 이벤트죠 바로 모르코의 신규 복귀 모험가 지원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신규 복귀 모험가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접속 유지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상인조합의 인장을 각 접속 유지 조건 시간마다 한 개씩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인조합의 인장으로 모르코가 챙겨온 여러 보상들과 맞바꿔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상으로는 태고 장신구 상자 60레벨 캐릭터 생성권, 영지성장 상자 등이 있으며 특히 심연 장신구 세트와 심면 장비 꾸러미도 있어서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은 시작한 첫날에 심연 장비 풀세트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약과 모으기 이벤트와 함께 꼭 챙겨주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이벤트, 추석 핫타임 지원 이벤트인데요 기간은 9월 18일 토요일 00시부터 9월 22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접속 시 바로 획득할 수 있는 이 추석 핫타임 지원 선택 상자 5일 동안 매일 한개씩 수령이 가능하신데요. 추석에 하둠 특별 훈련 세트와 추석에 대사막 특별 훈련 세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석에 하둠 특별 훈련 세트에는 핫타임 100% 3시간짜리 한개랑또 광희의 성수 초대형을 드리고요. 추석의 대사막 특별훈련 세트에는 대사막 카타임 200% 40분 한개와 정제수 한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이 기간에만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여섯 번째 이벤트, 정말 추석 기분이 듬뿍 묻어나는 이벤트죠. 맛있는 송편 만들기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18일 토요일 00시부터 9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모험가님들이 송편을 예쁘게 잘 빚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송편에는 정말 맛있게 하는 속재료가 세가지가 있거든요 꿀, 깨, 그리고 콩이세가지 재료를 엘리언, 하둠, 대사막, 혼돈, 숨겨진 연애장, 나이트메어, 검은대양, 그리고 대양에서 몬스터를 제압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꿀 10개, 콩 10개, 그리고 깨 10개를 모두 합치면 맛있는 송편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럼 송편으로 어떤 보상들을 교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혼돈의 결정 200개, 여신의 눈물 2500개, 빛의 성수 100개, 토템 상자 300개, 아리엘리의 파편 500개가 있는데요. 이 모든 걸다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모험가님들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보상이 있으시다면 그냥 이 맛있는 송편을 많이 많이 미리 만들어 두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일곱 번째 이벤트죠. 송편 재료 교환소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18일 토요일 00시부터 9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아 나는 지금 꿀이랑 콩은 많은데 어, 깨가 좀 부족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모험가님은 이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벤트 배너에서 여유 있는 재료를 송편 재료 선택 상자료 교환을 해주시고요. 그럼 그 안에서 부족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니까요. 필요하실 때마다 들려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이벤트입니다 흑정령의 추석 선물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18일 토요일 0 0시부터 9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흑정령이 준 매일 임무 세가지를 완료하시면 꿀, 콩, 깨, 이 송편 속재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매일 임무를 총 12번 완료하시면 흑정령의 추석 선물 세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흑정령의 추석 선물 세트 안에는요? 곶감 3개 고대석판 3만개, 토벌추천서 1만개, 또 전어구이 3개, 추석외형장식 선택상자 1개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손편재료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보상을 얻어 가시는 거지만 이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또 추석외형장식 선택상자에는 외형장식이 5개가 있는데요. 여기 미리 보셨다가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임무를 하루에 세번총 4일만 완료하셔도 12번 금방 완료하시니까요. 모두모두 흑정령의 추석 선물 세트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임무 다 완료하기 약속! 아홉 번째 이벤트, 혼돈성장 임무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21일 화요일 영영시부터 10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임무 세가지를 달성하셔서 보상을 얻는 이벤트인데요 주변 적재압 만, 이만, 삼만 이렇게 다 해주시면 각각 보상으로 혼돈 선택 상자 한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혼돈 선택 상자로 혼돈의 핵두개 혹은 차원의 조각 세개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 임무만 완료를 하셔도 혼돈의 핵이나 차원의 조각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모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열 번째 이벤트입니다. 클리프의 가문 육성 이벤트 기간은 9월 21일 화요일 00시부터 10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주어진 이벤트 기간 동안 각 임무를 완료하시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가시는 건데요. 특히 가문 육성은 이제 막 시작하신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이벤트죠. 텃밭 심기 50회 시 최상급 블랙스톤 선택 상자 300개 흑정령의 의뢰 10회 완료 시 아리엘리의 파편 800개, 행동력 500 사용 시 60레벨 캐릭터 생성권 1개, 행동력 1000 사용 시 각성 계승 보, 교본 상자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언의 수련의 탑 7회 완료 시 모험가의 심연 장신구 선택 상자 1개를 획득하시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보상인 모험가의 심연 장신구 선택 상자에는 영롱한 장신구 세트 1개랑 또 심연 장신구 괴짝 한개가 있으니까요 선택적으로 획득해 가시면 됩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열한 번째 이벤트 소식 잊혀진 고대미궁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21일 화요일 영룡시부터 9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잊혀진 고대미궁이 시작됩니다 입장은 우편을 통해 수령하신 입장권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높은 단계를 완료하실수록 더 많은 고대 미궁의 산물을 얻게 된, 됩니다 또 고대 미궁의 산물을 통해 엘리언, 심면 장비 상자, 또 시면 장신구 상자, 빛바랜 연금석 상자, 카프라스의 흔적, 광희의 성수, 초대형 중한 가지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아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바로 퍼즐 이벤트인데요. 기간은 9월 21일 화요일 00시부터 10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며 매일 퍼즐 조각 3개씩을 획득하시고 이 퍼즐 조각으로 퍼즐을 선택하시면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가지 아이템을 소비해서 퍼즐을 열수 있습니다. 퍼즐 뒤에 숨겨진 보상으로는요 마시는 송편 2개, 아리엘리의 파편 2000개, 혼돈의 핵 25개, 신화 태고, 어둠의 룬상자 등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퍼즐 이벤트도 푸짐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잘 이용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9월 3주차와 4주차 이벤트 소식 모두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또 이번 주 이벤트뿐만 아니라 다음 주 이벤트 소식까지 모두 다 전달을 해드려니, 해드리려니까 정말 많았는데요 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벤트도 있지만 또그 외에도 이벤트 시작일이 다른 이벤트들도 많이 소개해드렸었죠. 좀 자세한 사항은 포럼 이벤트 게시판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풍성한 이벤트만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저는 다음 이벤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